안 어디 득코? 득. 예. 잠 득. 득. 네. h ô n g i không? 득. 네. 11 뭐야? 어, 1 2 3 4 5. 5명. 5명. 이앤 모미, 그렇 부끄러워요? 타이닷타이 마. 타이 오, 지금 시간은 4시인데요. 그리고 지금 바이니 자오우 땀저 어, 댄 어다이 교검 야루 음 티커 먹자요 <웃음> <웃음> 알았어 그럼 집에 가고 이따가 보자 빠빠이 <웃음> 자 하가 왔습니다 이제 달랏을 가기 위해서 하가 들어왔고요 하가 와서 빨리 와 빨리 밥 먹자 밥하밥 먹자 아, 어밥 먹자 밥 디디 어어 자, 저희는 간단하게 이제 삼겹살을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삼겹살을 먹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짐좀 돌아요. 네,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저희는 떠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기 짐 하나, 짐 둘, 여기 짐 셋, 짐 넷, 짐 네, 다섯.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낭낭 n 낭 n 낭 n 낭 không nắng, không nắng, không nắng, không nắng, k h ô n 나 không sao, ủa, không được, 저희는 그럼 달랏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출발, 맞죠? 아! 진짜 고산다 얘 때문에 진짜. 대체 하루도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어. 덜렁이도. 덜렁아, 엠텐라 덜렁이. 덜렁이 나겠지. 덜렁이. 나니. 여자? 또또 자. 아빠 다시다. em chưa đi Ulick Đà Lạt à? em đi nhiều nhiều i o i em biết mà an sợ sợ sợ cái gì? sợ an sợ Đà Lạt tại sao? chưa đi Đà l ạ mà Đà Lạt vui lắm o k i an tin em được không? đ ư m m i i m n 못 믿겠는데 괜찮아요 알았어 이번엔 너를 한번 밀어볼게 네, 저희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지금 그래을 타고 여기까지 내렸고요. 일단은 너의 깨님 컴. 걔네 못 눌러야 돼. 니라 이제 요이 점. 못 눌러요? 괜찮네. 9주째. 9 8째 응. 99. 80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종자디 뭐해 하이좋 11시 50분이요 형님? 시 응. 50분이요 형님? 1시 지금 시간은 11시 24분이구요 이제 응? 가야 돼? 아 이제 가야 돼? 어어 어. 준비, 준비? 준비. 어, 어. 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요거를 요거를 타고 갈게요 버스가 도착했네요 신발을 이렇게 벗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와, 이9 0 와, 야, 이거 뭐야? 이쁘다. 오, 7이9 0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이 아 이거 저기서 얘기해준 거야 네? 7, 8, 9, 10이라고 아 오케이 저희는 두 명이 네, 이렇게 입실을 했습니다 빵꾸난 어. 양말과 함께 네? 어. <웃음> <웃음> 고양이 물어 떠었어요새 어. <웃음> <세> 양말인데 <웃음> <웃음> 여기 형님들은 형님들은 각자 한 방씩 들어갔는데 저는 우리 하와 같이 <웃음> 동침을 하게 생겼습니다 너시클해 뭐, 놨잖아 어떡하지 만지지 마 어? 어? 왜? 안돼요. em em em e 말고. 춤. 헤헤헤. 다 이제 어떡하냐? 아,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돼 있어요. 마치 가라오케 온 것처럼. 어, 안돼. 아, 그날 씨잼. 어, 가라오케 씨잼만 그리고 아불 켜.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웃음> <안> 그렇게, <와. 웃음> 그리고 여기 이불이, 이불이 있고요, 네. 어, 어, 이불이 있고, 신발 여기, 아, 근데 발냄새가좀 난다 베개가 있고요, 연인끼리 타기 딱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연인이 아니라서, 뭐 그건 아니지만, 예, 연인끼리 타기엔 딱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난다고, 어, 그래, 그럼 이제, 이제 자고 내일 봅시다. 하! 네. 어디? 디 네. 아, 좀! 네, 하랑 아무 일 없이 어, 그냥 여기서 <웃음> 하룻바을치는니다미치킨네 <웃음> <지낸답니다. 웃음> 진짜. 이따가 뵙겠습니다. 꽤니다 하, 아, 잘자. 안녕히 주무세요. 아,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가 잠시 슈가 슈죠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여기가 휴게소예요. 음, 그렇지. 잠시 들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남매는 이렇게 잠깐 중간에 쉬고 있고요. MBR, MBR 안 지어서 좀쉬려청 아니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 마라. 그럼 네, 들어 <웃음>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찐 남매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아주 즐겁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불꺼 자자. 네. 응.